이번에는 화해 공고 결정으로 우리 의뢰인인 아빠가 어린 자녀 3명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화해 공고 결정은 약간 중간 결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양 당사자의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을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양 당사자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판사님이 보시기에 뭐 판결 좀 직전이라든지 또는 적절한 시점에 이 정도로 나 결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해하지 않으면 이대로 완전히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 안에서도 판결을 얼마 두지 않고 화해 권고 결정을 하면서 가급적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그렇게 좀 권고를 말로도 하셨다고 해요. 그 말은 나는 곧 판결을 할 때도 이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판결을 할 거야. 이런 이야기죠. 뭐, 물론 간혹 결정과 판결이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어 이게 판결을 앞두고 있고 판사님이 그런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건난 판결에서도 이렇게 할 건데 판결을 내리고 또 항소하고 이러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결정해서 마무리해보자 이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권고이죠 상대방도 이의하지 않아서 이대로 확정이 된 사안이고요 확정이 되면 통상 판결은 항소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의할수 없는 더 이상 항소 등을 할수 없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초에 오셨을 때는, 아, 이혼은 저할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혼을 할때 애들 셋다 제가 키워야 될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뭔가 정말 좀 주저주저 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혼을 하기까지는 많이 이제 걱정이 되시고 고민이 되셨던 게,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방의 직접적인 규책 사유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드는 두 가지 있죠. 외도, 폭행. 이런 건 아닌데 상대방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돌려서도 말해보고 직접적으로 말해봐도 치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방치 수준을 넘어서 아이들한테 좀 해로운 행동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화가 나면은 우리 의뢰인 분이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는데 액체 물 뭐를 이렇게 막 뿌리고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일단 자료로는 그 정도가 있었는데 그럼 굉장히 위험 행동이죠 이제 폭행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 너무 힘들다 나 정말 막 음, 애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대방이 좀 개선 의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지치다 지쳐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셨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혼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첫째는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둘째, 셋째가 미취학 아동인 이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우리 의뢰인분이랑 아이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소가 시작되었지만 상대방은 그 이후에서야 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다른 곳에 뭐 갔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이제 거주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상대방이 초반에는 대응을 하지 않다가 약 중간쯤부터 대응을 하면서 양육권에 대한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멀리서 보면 음. 그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았던 엄마가 양육 의지가 있다고 보일 경우에 불리하다, 아빠는 불리하다 이런 게 통상적인 관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혼을 결심했으며 양육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현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향후의 계획은 어떠며 그리고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 중에도 이러이러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라는 걸뭐 불가피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상세히 명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엔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 권고 결정에서새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로 아이 아빠인 우리 의뢰인이 지정되셨고요. 이것이 그대로 이제 확정된 아닙니다. 아빠의 양육권소수 사례는 계속 누적되고 있지만 항상 시작할 때는 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유형이고요. 난이도보다는 어, 이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의뢰를 위해서 해야 되는 소송인가를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 소송이라면 그에 맞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소리>